오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 백인언탁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다양한 아동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저희 권리를 더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. 오늘 회의 통해서 아동이 더 발달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. 배경에 아이들이 모여서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위한 이런 법안들을 제안할 수 있고, 저를 비롯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랑 같이 참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법안 만들기를 어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많이 냈어요.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재미있고도 또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내가지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어 아동기본법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실행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뿌듯하고 기쁘고요. 어,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.